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팀을 제가 그 짰거든요. 제가 제 부캐를 짰단 말이죠. 여러분들. 좀 역겨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역겨운 팀을 안 짰어. 음, 역겨울 수도 있는 팀이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저 팀을 짰는데 100억으로 팀을 짰거든요. 대한민국 팀. 이번에 제가 팀을 짰는데 이번에 그냥 국가대표 팀으로 짰어. 백억 팀황의조 나상호 쏜여기다 황희찬 안 넣었어요 나상호가 더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쏜 권창훈 정우영 백승호 그 다음에 김영권 김민재 이용 조현우 홍철 따라 캐는데 아 한판 하시죠 네네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준치오 1번이에요 음 황희찬 약발 3위 좀 크긴해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좀 생각 중인 게 조현우를 어 조금 아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현우를 살짝 좀 바꿔주고 싶긴 해요 음. 조현우가 살짝 아쉬워 왜냐면 키가 189라는 좀 골키퍼치고는 키가 좀 작은 어 작은 키라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쉽고 거기다 조현우를 바꿔주고 이범령을 데려올까 지금 생각중이에요 이범령을 데리고 오고 거기다 이용자리에 이용 말고 김태환을 데리고 와가지고 김태한넣고 음. 그렇게 할까 싶으면 생각중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많이 달라져 음. 가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일단 이것도 다 팔리면 음.